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골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일단 한번 해봅시다 요 에어드랍인데 커버넌트코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현재가가 2,404원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마켓에 보면 mxc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등락폭이 어, 이렇게 뭐좀 어, 약간 있는데 어쨌든 요정도 한 2달러 정도 선에 1.8달러 정도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고요 어, mxc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추세로, 어, 요렇게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코인을 에어드랍을 하는데, 지금 여기 단톡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커버너즈 차일드 에어드랍 선착순 1000명에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메가커피를 추첨 200명을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해당 방은 총 1000명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어 여기에 진행을 하려고 하면 해당 카톡방에 입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장을 하고 나서 간단한 인사 말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를 어,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현재 지금 1000명 중에 183명 정도가 지금 입장이 되어 있어서 어, 8 1 7분이 일단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겠죠 그래서 양식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 어, 여기에 이제 커피 쿠폰에 어, 만약에 이제 200명 추첨에 또 들어가니까 여기 휴대폰 번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이제 그 가입하신 닉네임 그리고 그 ERC20 지갑 주소를 적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개인 지갑 주소를 바꾸자 하시면 어, 여기 이제 그 코인 마켓캡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이, 그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가지고 메타마스크 지갑을 어, 연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지급을 받으면 되고, 어, 지급 금액을 좀 보면, 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천명에게, 어, 5달러 상당의 covn 토큰으로 지급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뭔데 이 코인을 주는 걸까를 좀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좀 없으니까. 어,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와 같은데 커버너드 차일드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거함을 딱 캐릭터만 봐도 뭔가 이제 좀 게임 요소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P2E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게임을 통한 수익창출하는 구조의 어, P2E 어, 프로젝트입니다 어, 여기에 보면 어, 기본적으로 나의 타원을 이렇게 건설을 시키고 여, 그리고 이제 히어로를 육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 팀간의 배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떤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내 타원을 어, 보호하는 어, 그런 방어 역할,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미스터리 던전에 가서 어떤 광물을 채굴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나중에, COVN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상장되어 있는 코인으로 바꾸는 어,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어, 게임 방식을 보면, 어, 전략 RPG 모바일 P2E 게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어, 하고 있고요. 어, 다양한 영웅을 획득하고 개발한 플레이어는 대륙 모험, 플레이어들 P2P 이제 경쟁, 그리고 PVE 경쟁, 그리고 어, 다른 이제 중후반 컨텐츠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획득한 많은 영웅과 아이템은 모두 nft 형태로 발행이 돼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판매를 하거나 또는 자체 그 nft 마켓 플레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어 이제 거래를 하고 유틸리티 토큰으로 교환을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캐릭터도 일단 마음에 드는데 일단 어, 어 2022년 4쿼터 때 이제 오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지좀 기대가 되기는 하네요. 자 여기까지 간단히 다뤄보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오픈이 되면 다음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